티이 <웃음> <팁이> 재밌다 <웃음> 엄마 아 오늘 제 친구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. 누구 아 리아라고 우리 반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저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<웃음> 엄마는 요리를 못 한단다 어어 <웃음> 아, 어. 엄마는 운동밖에 모른다니까. 어. 아, 오늘도 다리 훈련을 좀 해볼까? 아, 오늘 친구, 오, <웃음> 어. 이제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? <웃음> <딩동. 웃음> 왔... <웃음> 왔나보다. 리아야, 들어와. 어, 여맨나 안녕. 어, 오, 안녕. 리아야, <웃음> 어? 우리 어머님이셔. 인사드려. 어? <웃음> 어 그래? 네가 그 말로만 됐던 이하구나? 반갑시다. 다야 <웃음> 개... 우리 엄마한테 괴물이라니. 어! 괴물을 다 저봤다. 그러... 아줌마한테 그런 몹쓸 소리 어! 하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에요? 카벨라 <웃음> 살려줘! 아, 아, 아, 아. 엄... 아, 엄마 어쨌든 좀 저희끼리 위해서 놀고 있을게요. 그래 조심히 뛰지 말고 조용히. 알지? 네. 리아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랑할 게 뭐라는 거야 너는 이런 거 평생 못 가질걸 뭔데 바아 요번에 나온 우드랜드 에그야 어? 우드랜드 랜 우드랜드 에그? 우드랜드 에그야 이거 좋아? 아 이거 전설이야 전설 무려 전설 아니라고 어, 그이 안에서 뭐 나오는데? 아 여기서 굉장히 귀엽고 예쁜 꽃사슴이 나와 어, 어 진짜? 이거 근데 비쌀 거 아니야 아이뭐 아니, 응. 얼마 안해난 엄마가 사줘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꽤나 비싸더군 아 너도 가지고 싶으면 엄마한테 부탁해서 한번 얻어보는 게 어때? 너 우리 엄마 못 봤어? 응? 응 어. 내가 전에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주먹 돌리기를 하셨어 주먹 돌리기? 음, 그래서 내가 이 쓰고 있는 어항이 깨져버렸다고 전에 그거 위험한 거 아냐? <웃음> 아 그치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말해볼까?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음어어 어, 엄마 하 <웃음> <웃음> 리아다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못할 것 어머니 같아 어머니 태릉선수촌 출신인가 봐아 <웃음> 그래도 어, 어, 엄마 <웃음> 그래 아, 엄마는 지금 말안 듣는 못된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발차기 연습을 아령에다가 하는 중이에요 <웃음> 우리 엄마는 너무 폭력적이라니까 엄마 저 이번에 새로 나온 <웃음> 다시 말해봐 아니에요 구독 어쨌든 리아야 봤지?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 0점 맞는 건 괜찮아도 현질은 현질은 절대 안돼 아이, 여머니 되게 재미없다 아이, 그럼 나 혼자까지 뭐 <웃음> 뭐를? 나는 엄마가 이런 거 계속 사줄 수 있다 했는데 너의 어머니 되게 짠덜이구나? <웃음> 한번 까봐야겠다 오드랜드에 이거 직업 부화형요 나와라 붙쌌 오? 어? 우와 엄청 귀여운 레드 카니돌 오 레드 카니돌이다 에이붙자스은 <웃음> 아니어서 아쉬운데 야, 괜찮아 <웃음> 안 되겠다 오. 나 네가 너무 부러워서 안 되겠어 엄마 몰래 현질 할 거야 뭐? 너 그러다 걸리면 바로 그냥 혼 나는 거야 괜찮아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절대 친구들은 따라하면 안 되지만 엄마 지갑에 손댈 거야 어 근데 <웃음> 안 걸리면 합법이긴 해 음. 얼른 훔쳐 응 음, 절대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어! 왜 그렇게 놀라니? 아 아니에요 엄마 어. 엄마, 엄마 이제 주무실 시간 아닌가요? 그래, 엄마 자러 가기 전에 굿나잇 키스하러 왔어 우리 어, 아들하고 어. 아들 친구한테 아, 아, 전 어, 왜요? <웃음> <웃음> 전 우리 싫어요, 안돼요! 싫어요, 안돼요! 저리가요! 네, 어. 그래, 그러면 우리 아들 잘 자요! 네, 네... 우리 리아는 침대가 없으니까 대충 바닥에서 자라, 알았지? 네! 아줌마 잘 거니까 예민하니까 건들면 안 돼. 에 저리가! <웃음> 잠시 후 죽으신다. 지금이야. 민수 씨. <웃음> 음. 너의 아버지 이름이 민수 씨야? 응. 음. 어. 음. 아, 베개가 어? 필요해. 음. 음. 음. 민수 씨. 어 <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엄마, 엄마가 나한테 해드라글 걸었어. 어, 그러면, 엄마 나 나주세요. 유치 우리 엄마는 저기 침대 옆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자셔. 음. 세척까지 가자. 최석씨. 도 <웃음> 최석이 <저> 아니에요. <웃음> 세, 세척. 음. 이걸로 나도 우드랜드 살 거야. 가자. 가자. <웃음> 아들 현지라면 죽어 응. 엄마, 엄마 미안해요 좋아요 오, 이거야 이거? 어, 맞아 이거야 그러면은 오드랜드 에그를 많이 사야지 한둘 잠시 후열야너 <웃음> 정확히 어머니가 하나당 1000대씩 때리기로 했으니까 딱만 대어치 산거네 <웃음> 아, 아닐 거야 엄만 당 걸리면 오. 되지. 히자 이제 한번 부화시켜본다. 부화시킬 때는 로복스가 필요합니다. 이것도 결제. 오. 엄마 몰래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전설펫 나와라. 오. 어? 어? 내가 뽑은 거다. 귀여운 앵그리 버드. 자 이번에는 또 부화시킨다. 자 엄마 몰래 연주라니까 더 쫄깃한 걸려. 더잘 나올 것 같아. 어떡해. 나와라 꽃사슴. 아? 오. 얘가 제일 안 좋은 건가? 얘왜 이렇게 자주 나와? <웃음> 아들! 숨어! <웃음> 우리 아들 잡히면 바로 이 북으로 만들어버리! <웃음> 응, 아들의 냄새가 나는데? 야야 빨리 도망치자! 여기서 야, 빨리. 우리 아들 냄새가 나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엄마는 못 따라올 거야 여기서 마저 까자 그래 엄마한테 전설팻을 드리면 엄마가 화를 풀지도 모르잖아 빨리 부화시켜보자 오, 당연히 그런것 같아 <웃음> 뭐가 그런것같아 어? 어? 이거 매다 매오 멋있는데요? 어? 이거 전설팻인데? 어? 나 꽃사슴만 있는게 아니고 매도 나오는구나 완전 멋있다 아니 멋있길래 전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설이네 전설이네? 오케이 베. 와전설패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? 나... 아들 리아야 니가 나가서 나 없다고 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 리아구나 <웃음> 어이 저리 기억하시네요 우리 아들이랑 엄마 지가 훔침놈이잖아 <웃음> 어? 어? 아니에요! 어이! 어 리아야.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! 리아야... 우리 아들 어딨는지 봤니? 아유, 못 봤어요! 가짓래! 어? 우리 아들 어딨는지 말해! 우리 그... 아들 어딨는지 말해! 우리 동료를 발지 않아! 도망쳐 여나아 어, 리아가 나대신 희생해 주었어! 어... 리아야... 이제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곳 가서 몰래 현지를 계속 진행해볼까? 어, 리아! <웃음> 리, 리아야! 리아야, 왜너 보라색이 됐어? 너네 어머니 손이 좀 맵더라 <웃음> 아니, 리아야, 정신 차려 빨리 어, 나너샵이면 저렇게 돼버릴지도 몰라 여기서 마저 해볼까? 학교라면 엄마도 모를 거야 자 나와라 꽃사슴. 어 뭐야 이거 딱다구리인가? 어 딱다구리다. <웃음> 어디 있지? 머리가 커서 아무데도 못 가네. <웃음> 와, 아, 바... 어디 있는 거야? <웃음> 어어어엄마아 <웃음> 어, <웃음> 엄마 죄송해요. 아들. 아들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? <웃음> 당장 이리로 나오지 못해? 엄마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. <웃음> 엄마는 머리가 커서 못 들어가요. 아, 엄마 그럼 제가 어이 에그에서 전술배 뽑아서 드릴게요. 그럼 화풀어 주실 건가요? 그거 나줄 거니? 넹. 응. 그래, 좋아. 자 그럼 꽃사슴 나오는 거 보세요. 아딱다 우리 두개 남았다. 그래. 두개 제발. 제발, 꽃사슴아 나와줘. 아니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. 엄마 닮은 꽃사슴 꼭 뽑아 드릴게요. 여매나 포기해. 제발, 꽃사슴아! 엄마 닮은 황소개구리가 나왔네. 여매나 엄마한테 인질이 있단다? 리, 리아야, 미안해. 황소개구리밖에 뽑지 못했어. 아이, 진짜 똥손이네. <웃음> 상성애굴리야 도망치자 도망져 홀케사야 <재또> <콕콕해싸> <웃음> 뒤에서 수륙챙이가 떨어온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절대 엄마 몰래 현질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혼난다고요 그럼 안녕 으뿅 <웃음> <웃음> 구독 뿅 좋아요 안녕